단지야, 에이... <웃음> 자, 이번에 해볼 게임은 라마드라이굴. 영어가 아니어서 이렇게 읽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곰이 그냥 꿀을 먹고 싶어 하는데 그걸 도와주는 게임이에요 저 멀리 있는 꿀이 아니라 케이크를 먹어야되네 케이 케이크를 먹고 싶은데 난 너무 귀찮아 귀찮은 곰이야 닿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총 동원해서 케이크를 먹으면 되는 게임입니다 뭐.. 어 이거, 이거 집을 수 있네 좌클릭으로 집어서 허 어. 아씨 어, 생각보다 반발력이 약하군 하, 차라리 꿀을 먹어 단지에 꿀 많이 있네 자, 이렇게후 하나 둘 셋! 어 아니 케이크 정확히 맞았는데 더 멀어졌는데요? 어? 여기 옆에 빠루 있어 오! 어, 빠루가 아니라 포크 같은데? 그로 이걸 집고 싶은데 안다 기다려 봐어어어어 어, 어, 어,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긁어 아개 떨어질 것 같아 <웃음> 아이이 이 사이에 그냥 일어나서 먹겠다 어아아아 아, 아, 아, 뭔 소리지? 아, 아, 아. 아. 실패했군. r 키를 눌러서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. No. 아, 이이 이 단지를 어떻게 쓰는 거지? 단지가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. 와! 돌아라! 단지 토네이도! 오. 각인 가지네. 저저 포크요? 저 포, 포크 어디 갔노? 와!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어, 포크를 바로 먼저 쓰는 거야. 아, 애매하게 안다. 좋아, 좋아.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. 아, 이거 분량이 안 나오겠구만. 너무 쉬워서. 잘 보라고요, 여러분들. 이렇게 살짝 긁어요, 살살, 살살 이렇게 긁고. 지금 단지가 앞에 있어가지고 가려져서 저저저저싹 단지, 저 부셔. 아 단지가 야이 단지 이거 치워 이거 저왜안다 저거 아, 아까처럼 부셔야 되는데. 야야 야. 야, 야. 단지 일로 와봐. 단지야. <웃음> <웃음> 어, 됐다. 집어. 자, 던... 던져. 던 아니, 던져. 아, 아! 됐어. 부셨어. 갖고 와! 포크. 일로 와. 자. 살살 긁어줘요, 이렇게. 살살살. 효자손으로 엄마 등 긁어주듯이. 다왔죠다왔죠 지금? 아니, 아니, 내려, 내려. 내려. 아, 왜, 왜 밀어! 긁어. 긁, 긁어. 옳지, 옳지, 잘한다. 옳지, 잘한다. 아, 아, 아! 부수고 다시 아우 야 이게 뭐라고 막 땀이 나냐 게임이 자 침착하게 살살살 야이 정도 왔으면 됐다 그지 포크로 찝어 아 다시 침착하게, 후. 침착하게 살짝 넣어서 들어 올려줘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됐다. 찔러. 촛. 그렇지. 와, 야, 나 너무 잘해. 포크가 이렇게 바로 찝어질 줄 알았어. 안 그러면은 저거 도저히 못 먹거든. 아나 큰일 났네. 야, 분량이 너무 안 나왔어. 야, 이거 8분 채워야 광고 찍을 수 있단 말이야. 포크는 못 던지나요? 던질려고요 지금. 하! <웃음> 아, 내 포크. 아, 잠잠잠. 어! 찝어졌어 이제 저것만 집으면 되는데. 이게 안되네 어? 바시